안녕하세요. 송산면 오피스 전문 송산터벅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곳에 1급 시공사 브랜드에 특화된 설계와 실수성이 어우진 아주 귀한 힐스테이트 동탄 류센텀 라이프 오피스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흥 IC에서 나오면 첫 번째로 딱 보이는 데가 어디일까요? 동탄 테크노밸리의 중심인 바로 저희 힐스테이트 동탄 리센텀 현장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그랜드 오픈했고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올라가는 오피스 시설, 즉 업무 지원 시설입니다. 1층에는 상업시설 27개 호실과 오피스 즉 업무지원시설 403호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달 중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동탄인덕원선즉 인동선 용서고속도로 분당선 연장 GTX, A 노선, SRT 등이 동탄역, 즉 복합환승역으로 다가오고, 또한 동탄 트램 1, 2호선, 삼성전자, 나노시티, 긴 캠퍼스 현장 바로 옆 선남숲 공원이 자리잡고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동탄 르센텀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5일날 정부에서 300조 규모의 민간 투자가 들어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다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이슈가 있었는데 수원, 화성, 평택, 이천 등의 지리적 중심에는 동탄이 자리잡고 있어서 오피스평당 분양가가 1,800만원대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힐스테이 동탄 르센텀은 평균 분양가가 1,200만원대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단, 32A타입 전용 9.9평은 계약면적 24.78평, 계약평당가가 1 7천 원으로 1 3 2만7천원으로 1,100만원대에도 많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부에서는 힐스테이 동탄 르센텀의 위치적 장점과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르센텀의 특화된 설계와 희소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힐스테이 동탄 르센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박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